네, 반갑습니다. 공유 시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 시즌은 지난 12년간 좀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역으로 등장하고, 그걸 이왕이면 좀 지속가능한 방식인 청년들의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풀수 있도록 쭉, 어, 함께 해온 조직입니다. 어, 그래서 일본과도 한일 청년 문제를 놓고, 사실, 일본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제조직과 교류를 하면서 청년 세대의 문제가 굉장히 범세계적인 이 보편적인 좀 과제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제 좋은 방법을 좀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어, 이 은둔고립 청년들의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된 거는 저희 역시도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어 청년들이 어 사실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 2.9% 정도가 지금 고립상태다. 특히 2030 여성들의 고립, 자해, 자살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연배가 들어가면서도 그 세대 문제로 남는 코어 투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게 과연 청년의 자살 문제냐 사회적 타살이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함께 인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의 뭐 고용의 불안들 그리고 능력주의가 사실 판치면서 굉장히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 사실은 잘못된 공정 논리 속에 어~ 계속 위축되는 청년의 문제들. 뭐 그것이 또 청년의 우울이라든가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의 조금 사업에서 함께 만나고자 하는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잡게 됐는데요. 이런 뭐 6개월 이상 사실 내방 안에 이렇게 틀어박혔던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어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대도시 안에서 일인각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가 사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 그런 고독한 생을 살다가 결국 고독사의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조금 포괄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것으로서 그좀 저희와 만나는 청년 군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어 니트 컴퍼니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청년의 고용 불안 이런 것이 어 청년의 은둔과 고립에 아주 결정적인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라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은둔 외톨이 고립 청년들이 한3 6만명7만명 정도. 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팬데믹에도 서울과 어이 수도권으로 청년들의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주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회를 찾고자 왔지만 이큰 생계 생활비의 부담 속에 사실 일인가구 청년들은 어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맞게 된 거죠.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실은 이 한국의 어떤 뭐 산업과 기술 또는 어떤 이 성장 전략의 변화기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호주 뭐 영국 이런 데에서도 요즘 다 은둔이나 고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기 나라 형의. 원인과 솔루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현장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내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공통점은 선진국의형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저성장기로 돌아선 그 이제 최소한 국민소득 뭐 2만 불, 3만 불 이상의 국가들에서 전용적으로 나오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또 하나의 형태로서 은둔과 고립이 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도 또 다른 거죠. 한국은 굉장한 IT 강국이고 군대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실은 은둔이 증단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한국형의 어떤 원인 또는 한국형 은둔고립의 유형과 그거에 맞는 솔루션 음. 또 한국시민과 함께 참여 가능한 방법들을 이제 찾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일을 꾸준히 어 하게 돼서 결국은 어 청년들에게 그 청년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 은둔고립 상태에서도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뭐 2위의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뭐 최고의 국가이다라고 평가받는 게 우리 은둔고립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줘서 사실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속 세상을 읽고 뭔가 나의 위험을 그래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로 사실, 많은 온라인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한 10여 개 남짓한 은둔고리 관련한 그 단체들은, 어,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공동주거를 한다거나, 어떤 이뭐 자존 모임을 만들어낸다거나, 상담으로 만나는,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시즈가 결국, 어, 이 생태계를 봤을 때는 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어, 여러 단체들, 활동 공간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런 사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잘 패키징 돼서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 청년 활동을 오래 했었고 뭐그 전에 다른 조직을 통한 청년들과 만난 경우까지 하면 제가 2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서울시의 청년어부의 위탁법인으로서 사실은 이 조례상의 여러 활동들, 뭐 정책 개발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은둔고립 청년 역시 청년의 아주 보편성, 지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 솔루션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한 강점으로 앞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서울, 한국의 청년 정책이나 청년 활동은 다 청년이 지원 대상, 수혜자가 아니라 청년이 주인공이 돼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이 주체로서 바라보고 그 위상을 부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은둔고립 역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저희는 철학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요. 청년의 동선이 온라인을 따라서 아니면 어쩌다 한번 뭐집앞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내 취향적인 어떤 것을 좀 찾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을 따르는 활동들, 공간들, 이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어, 다행히도, 어,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시절에 은둔고립에 대한 청년을 지원을 새로운 청년 정책의 대표 프로그램처럼 좀 접근하겠다라고 해서 막 예상계획까지 발표하시는 이런 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 한국의 청년의 은둔고립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은 어, 실태조사를 통한 어 통계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추론에 따른 통계수치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사실은 은둔고립을 탈출해서 좀생애과업인좀 이런 자립으로의 이행 좀 행복한 자기만족적인 삶으로의 이행이 가능한지 뭐 이런 방법론들이 충분하게 어, 민간 안에서의 좀 합의를 못본 상태에서 자칫 이게 공급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본 역시도 은둔 지원 센터를 80개 가까이 만들었지만 팬데믹에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재로 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뭐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그 노출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 역시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거다라고 봐서 이제 이 실태와 청년들의 수요에 걸맞게 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해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어 청년 세대의 이런 고통을이 만들어지는 사회 환경에 사실은 음뭐 때로는 동참했었던 시니어 세대가 세대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수 있다라는 또 신념을 가지고 그런 기회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지원은 저희는 어 애자일 방법론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든 다음에 국가 정책 발표하듯이가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는 뭐, 블록